최대 높이 전푸낙법 가볍게 몸을 굴린다. 굴릴수록 점점 단단한 몸이 되고 있어. 줄넘기처럼 반복하면 이것도 유산소 운동이지. 근거 없는 쌉소리. 그래도 운동은 된다. 살이 빠진건지 날씨가 건조한건지 요즘 옷이 잘 벗겨진다. 턱걸이는 이제 완벽 마스터했다. 살짝 불균형이 있긴 하지만 불균형 정도는 한손으로 하다보면 잡힌다. 쿨타임이 돌아왔어. 턱걸이 낚시 언젠가는 한 손으로 턱걸이 할 거다. 몸이 가벼울수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살을 빼는 게 우선이다.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 가면 쓴 모습은 그냥 날강도 전력질주 127번 반복한다. 오늘도 마늘들을 자극해서 강력한 마늘로 강화시킨다. 마늘들이 고생이 많네 집에만 있어서 에너지 넘치는 개토끼 너는 발이 안 시렵니? 발바닥 살도 빠졌는지 발이 너무 차가워 수술 전보다 건강이 더 좋아진 것 같다 그래도 거긴 아니지 산책은 안 하고 집에서 넷플릭스만 봐서 그런지 폭력성이 증가했다 최근에 타이거킹 보고 있던데 지가 호랑이인 줄 아는 것 같다 서열 정리 한번 필요하다 철벽 방어. 손이 올라가기 전에 막는다. 자동이다 그냥. 확실히 혼자 운동하는게 편하다. 그만큼 운동이 쉬워진다. 개토끼 없는 동안 날로 먹은거지. 바로 전투모드. 왼쪽으로 웨이크 주고 오른쪽으로 돌아나오는 현란한 무빙. 왜 주기적으로 산책 다니는 것보다 집에만 있는데 더 건강한 것 같지? 내가 산책을 너무 힘들게 했었나? 개 산책도 적당히 하는게 좋은 거구나 그래도 혼자 산다니기 무서운데 완벽히 회복되면 같이 나가자 개토끼 팔을 넓게 잡을수록 높이가 많이 부족하다 그만큼 힘이 부족하다는 거겠지 부족한 만큼 서서히 극복한다 뭐든 하다보면 결국 되더라 체중이 가벼워질수록 약해지는 파괴력 멧돼지 만나면 이제는 도망가야 된다 건강해서 고마워 개토끼 차전잡히는 처음은 아까워서 먹었는데 지금은 먹는 날안 먹는 날 차이가 좀 있다 확실히 맛은 없는데 배출력은 최고다 진짜 왜이리 빨라졌지? 정말로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목에서 나는 소리야 꾸준히 야금야금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다. 다이어트 시작하고 지금 시기가 가장 힘들다. 살이 빠지고 알았어. 겨울이 이렇게 추운 계절이라는 걸. 이번 추위만 잘 버티자. 겨울이 추운만큼 돌아오는 여름은 내 인생 가장 시원한 모습이 될 거니까. hope they won't shoot me down soon <laughs>